최근 송도가 이슈가 꽤 있습니다 네, 송도의 추락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청약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떤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당첨 전략은 어떻게 짜셔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대표님 네. 저희 채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음. 네. 송도를 좀 다뤄주세요 하지만 최근에 또 이슈잖아요 그렇죠 송도의 추락 추락 네. 그리고 미기약분 속출 줄. 네, 이런 것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자, 송도의 추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락이요? 네, 추락 가격이 떨어졌나요, 많이? 아, 가격은 안 떨어졌죠. 그렇죠. 경쟁률, 네. 경쟁... 경쟁 그 이것 때문에 그렇데 아니, 경쟁률도 떨어지 않았어요. 경 미계약. 미계약. 네. 음, 아직 이안 까봤어요. 뭘안 까봤냐면 성 네. 송도 럭스 음... 오션, 네, SK뷰, 네. 예, 그게 아직 지금 저희가 네.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당첨자 발표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미계약자 많이 나올 거고요 네. 무순위로 한달 뒤쯤에 나올 거다? 쭉쭉 한 100개, 2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청약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좀 다르죠 줍줍하면 되잖아요 줍줍해도 되는데 느낌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난 줍줍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아 주주비 네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만 어, 그러게요 다른 단지도 있고 네몇 점이신데요 그분이 아그렇어요 <웃음> 항상 이게 기준점은 네 달라요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네, 네. 저는 수원 살고 서울 네. 사시잖아요 네. 이유가 있잖아요 네. 무슨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개인사가 네. 있겠죠 아예 그렇죠 세월권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송도도 뭔가 청약을 하는 요인들이 네. 가점이나 아니면 자기 자금이나 아니면 이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감점자정확하시는 분의 입장이 뭐라도 당첨되고 싶다라고 하면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쭉쭉쭉 넣으시면 되고 음... 아 나는 그것 가지고 높아서 골라갈래 라고 하면 뭐 송도가 아니라 그냥 서울 인솔만 하셔도 되는 거고 약간 입장 차 이런 입장 차이런 말씀드린 건데 아 그러니까 개인차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송도에서 하려면 시 당연히 저는 뭐 추락보다는 오히려 땡큐 땡큐? 예, 감사 그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걸 고려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 와 좋은 질문인데요 네. 매입하는 것보다 당첨받는 게 무조건 싸요 아 그래요? 무조건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9억인데? 네 무조건 쌉니다 그래요? 지금 송도에 분양권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게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일단 두개 현재 짓고 있는 단지는 많은데 거래되고 있는 단지는 이 6809에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예 뭐냐면 북쪽에 있는 송도 호반 서밋 아 그러면? 네. 요거는 이렇게 하시죠. 좀 지도를 네. 보면서 얘기하시죠. 아, 좋죠. 네네. 자, 여기가 송도 지도인데요. 네. 너무 복잡해요. 네. 네. 뭘 보고 싶으신 거죠? 뭘 보고 싶냐면, 네. 이제 거래가 되는 분양권을 좀 보고 싶은데. 거래가 되는 분양권? 예. 네. 대부분 거래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음 먼저 분양했던 것들. 네. 더샵 프라임 시리즈나. 네. 이게 안 보이지만, 현재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입니다. 음. 그 이쪽이 송도 호반 서밋이에요. 네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전체 평형 그러니까 공구 상관없이 음, 가격이 거의 연동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실스테드 예, 레크가 이 어, 84제곱이 피, 프리미엄 펌에서 9억에서 11억 사이 합니다. 음, 현재 거래되는 네, 현재. 게. 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네. 9억이라고 볼게요. 네네. 네. 이렇게 저는 가정을 하는 건데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호반 서밋도 마찬가지 분양가가 6억입니다. 네.가 3억입니다. 6억 앞에서? 7천 이거는 분양가예요? 네. 음... 분양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주고 샀을 때 이거 얼마나 필요한지 아실까요? 일단 분양가가 6억인데 네. 여기서 10% 계약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6천, 6천 만원 천, 네. 거기에 프리미엄 3억 그렇죠. 승계 받은 사람이 중동 대출은 네. 5천 6천 안 나오니까 음... 분양가의 20% 금액이겠죠? 1.2요? 네. 하면 어약 4억 8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음, 이게 실 필요 자금 그쵸 분양권을 네. 샀을 때 음, 프리미엄을 그냥 줘야 되니까 그쵸 네. 이거랑 비교해서 네. 그러면 요즘에 분양하는 거 분양가 9억이라고 하고 네, 네. 계약금이 20% 20% 잡아도 잡아도 네. 네. 1억 8천 네. 거기에 대출이 안 나오는 또 20% 3억 6천이죠 음... 근데 가격이 이렇게 똑같아도요 네. 들어가는 실투자금하고 이제 납부 스케줄이 달라요 음... 얘는 살때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특히 이제 5차, 6차를 지나갔거나 이제 도래하고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일 텐데 한 번에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음... 얘는 계약할 때 1억 8천 내고 우리 차사못 밀어요? 분양권 살 때? 못 밀죠 아 그래요? 네 어... 이미 실행된 거면 네못밀죠아 그렇군요 네 40%까지 제출 나오고 아, 이미 나간 거니까 그렇죠. 이 사람 낸 거니까 네 음... 안 냈을 어, 수도 있잖아요 어, 웬만한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출이 나오는 상태였으니까 아그렇군요 네, 투기 개 발주구 지정 전에 네네. 분양했던 거 음... 그러니까 여기 1억 8천이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중동 1, 2, 3차는 대출 받고 네. 5차 때 내고 6차 때 내니까 1억 8천 내고 6천, 9천, 9천 이렇게 나눠 내니까 자금 스케줄 잡기에도 이게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분양가하고 네. 실 지금 거래가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저희가 필요한 돈은 다른 거군요 다르죠 어... 그다음 여기서 또 디스크 어드밴티지가 분양권 네? 사는 거에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글쎄요 분양권은 다운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 3억이라고 해도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1억을 신고를 한 다음에 2억은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내 2억은 어디서 나오지? 음... 현금으로 전달해야 되 이런 그렇죠? 것들 네. 그냥 실제로는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할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하죠 음... 거래를 음. 하더라도 일단 불법 거래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음. 예. 그 다음에 현금을 마련해 내는 부담감 옳은 음. 네. 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예. 네. 게다가 예. 나는 9억에 샀는데 실제로 신고된 금액은 7억 그럼 음. 7억에 대한 2억에 대한 양도차익 예. 그걸 그또 나는 세금을 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을 비교하다 보면 당연히 9억 프리미엄 붙어서 9억에 사는 것보다 네. 당첨받는 게 100배 낫죠 100배 낫다. 네. 음. 물론 기존 주택에서 더 금매가 나오고 내 조건에 맞춰져서 어뭐 거의 비슷하게 신축 분양 받는 거랑 아니면 이사 일정에 맞춰서 내년에 입주하는데 그냥 난더 빨리 입주하는 거 거주하고 2년 버티겠다 이러면 어 분양권 사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청약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대표님 네 대한민국 넘버원 청약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죠 어, 감사합니다 네. <웃음> 청약 전문가서 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에 어 저는 이 계산이 머릿속으로 네. 그냥 되니까 네. 그냥 아 청약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고 하는 건데 네.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계산은 안 하시죠. 음. 근데 한 번쯤 해보시면 전문가 타이틀 상관없이 내돈 나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당첨 받고 어차피 음. 언제 얼마 들어가지 언제 얼마 들어가지 할 누구나 할수 있는 계산입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냥 살아는 분들도 있어요. 음.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게더 낫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음. 그냥 받지 마세요. 이 형들도 음. 있거든요. 맞아요. 지역마다 다르죠. 네. 송도 배우고. 송도, 송도. 요 네, 네. 송도는 당연히 청약 받아야죠. 어. 네. 9억이어도. 어, 좋은 질문이셨는데. 네. 이거 한번 계산해 놓은 거랑. 네. 또 비교를 해보죠. 네. 대출이 안 나오는 9억. 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대출이 안나오 통으로 필요하잖아요. 통으로 필요하지 않죠. 아,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계약금 20%. 네. 1.8억. 네. 얘는 한꺼번에그사0 0전의 돈을 내야 되는데 그쵸. 이거는 중도금 1차 때 네. 9,000 네. 2차 때 9,000 네. 3차 때 9,0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돈을 마련하면 된다. 그렇죠. 음, 네. 그것도 크다. 예. 크고. 네. 그다음에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나이파자는 개해지 요건이 들어가는데 있죠. 예. 굳이 제가 3차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벼락한 전략으로 그래도 이자 내고 해지가 안 되는 조건까지는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랜 세우면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합치면 결국은 약 4, 5천 돈이잖아요. 잠깐만요. 4회차까지는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 3회차까지만 계산한 거죠. 이유가 있죠. 뭔데요? 4회차 연체, 네. 5회차 연체면 2회잖아요 네네. 6회차를 연체했어요 네. 그거 바로 해지 통지가 안 들어가죠 그럼요 내용을 주몇번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잔금 일정까지 네. 어, 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웃음>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아, 네. 네. 그러면 네. 어, 잔금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음, 음. 해야 버티다. 거, 버티다가 네. 계약 해지 직전에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건설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략 쓰시려면은 꼼꼼하게 따져보긴 하셔야 돼요. 예. 네. 어, 어차피 어성도 청약하실 분들은 송도 당첨자, 지인분들 많을 거고, 어떤 입주자협회 등등 들어가서 분양 계약서상 나와 있는 그 계약 해지 요건의 효력, 이런 네네. 것도 있어요. 세부상. 음. 그거 보면, 어, 중도금 납입을 몇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음. 뭐 해지 요건이다. 이런 네. 내용들을 네. 비교해서 추정한 다음에 음. 일반화시켜서, 아, 그냥 뭐. 내 경우에는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라는 예. 전략을. 그쵸. 진짜 안 되면 사회착까지 무조건 어떤 말을 음. 한다거나 밀리거나 네. 땡기거나. 음. 송도가 이렇게 청약 네. 경제를 낮고 차라 사는 게 낫다. 음. 근데 제가 이제 풀어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 우선,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구나. 음. 라는 걸 많은 분이 아셨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음. 그래도 좀 9억 이하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네 네. 9억 초과는 좀.. 네 제발 <웃음> 제발 그래서 이번에 히스테이트 레이크 4차가 네. 8억 9 9억 아이고 고맙네 아예 네. 음. 그래도 높아요 <웃음> <웃음> 하지만 저는 입장 자체가 그런 거예요 무주택자면 내집 마련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게제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음. 생활 권이라면은 솔직히 속상하지만 그래도 올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투자로서 생각하는 거는 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거주 네. 말고 네. 투자로서 내가 송도 들어와서 나 대박 송도에서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송도로 저도 자주 갔거든요 네. 어, 살기가 너무 좋죠 음... 안 살아봤지만 음... 네, 네. 센트럴파크다 아니면 구획 딱딱 정리되고 음... 이제 더위사년본물 있잖아요 아더위사년 <웃음> 네. <웃음> 그럼 보면 네. 아 다른 나라 온것 같아요 음... 신도시 신도시는 음. 한번 살면 또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그거 그 아세요? 홍도가 2017년도까지 네. 광교랑 거의 비슷한 가격 오... 그다음에 서울 웬만한 곳보다 비쌌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어떤 단지들 남아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네, 네. 어느 어느 단지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어디 남아있는지 네. 한번 알려주시죠 예, 네. 대표적으로 두개 보겠습니다 네. 어 우선은 여기 어, 송도 아리스타라고 프라, 아리스타 프라임 작년에 분양했던 거가 있었는데 네네. 그 부근이에요 네. 이 중에서 두산이부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천이랑 맞닿아서 아리스타 이런 건가요? 어? 아리스타 무슨 뜻인가요? 아리가 물뭐 이런 거 아닌가? 아리수? 음... <웃음> 소형 단지 근데 그래도 그냥 800세대급 정도는 나와 있고요. 음. 그다음에 G5 여기 땅이 크네요. 예 여기가 수변. 네 그다음 뒤쪽도 다주복으로 음.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두 개가 거의 이제 메인 G5는 확실하게 메인이고 네. 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누릴수 있는 두산 이브까지도 전다둘다 다 좋게 봐요. 음. 여기서 근데 어, 변수는 그냥 가잖아요. 네네. 9억은 알겠어요. 음. 근데 8억 9,992냐? 0 음. 네, 9억 500만 원이냐? 넘어갈 것이냐? 네. 나봐야 네. 어. 알겠죠. 네. 넘어갔고, 네. 어, 안 넘어갔고, 여기는 기존거니까안 넘어갔고, 네. 뭐 이런 식인 거니까 네네. 거의 뭐 9억 언저리로 음. 그냥 나오면 그때 보는 건데. 9억 9천에서. 예. 네. 9억이 만약 넘어가면 당첨 커트라인은 30점. 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가점이? 네, 가점이. 거기 안 되면 어, 인천에서는 4 0 점대 후반, 음. 네 경기에서는 5 0 점대 중후반으로 넘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가 투기과인가 조정인가요? 투기입니다. 네, 투기과입니다. 투기 네. 자, 자격은 어떻게 돼요? 어,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네. 어, 그다음에 이년 네. 이상 가입자가 일 순위 조건이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멧돼 멧 이런 거 있잖아요. 소코 멧. 네, 여기는 인천 당이 50% 프로 공급, 네, 네 경기. 50%죠. 50%. 아, 50%. 음. 예.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상한제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예. 자, 추천물량은 단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네, 85제곱. 네. 초과 물량 있으면 추천제가 네. 있죠. 몇 퍼센트에요? 50%? 50 네. 자,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가점자들은 혹시 전략이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특별 공급에서는 네. 9억이 넘어가면 모든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 아예 네. 없다. 음... 그럼 9억 이하에서는 우리 항상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무자녀냐. 뭐 이자녀냐 뭐 다자니몇 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들을쭉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여기 틈새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9억이 넘어갔을 때 84제곱에서도 네. 저가점은 당첨될 수 있다 근데 그 음. 범위가 몇 점이냐가 문제인데 인천 당에서는 미달까지 네. 났으니까 아. 시점대에서 3 0편대까지도 9억 초과해서는 가능했죠 이건 이제 9억 초과일 때네 예. 9억이 안 된다 9억이 안 되면 패턴이 그래요 84는 8억 2천이다 네네 네, 39평 약간 9 8제곱 같은 거는 8억 9천이다 네 그러면 9억 이하면서 추첨제가 있겠죠 네네 당연히 음. 그런 법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그냥 가점은 신경 안 써도 되네요 네 신경 안 써도 되죠 10에서 그렇죠. 30점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 20대 30대도 다 네. 해당이 되죠 음. 그럼 돈만 있으면 송도는 노려볼 만한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중도금 대출은 지금 조금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가 지금 해주는 것도 있고 음. 네. 안, 해주는 안 해주는 것도, 것도 있고. 있고 그래서 그건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송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음. 난 송도 다 싫어. 패스한다. 그럼 대안이 음. 어디 있을까요? 대안은 오치요? 인천에서는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인천내가 아무래도 음. 다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어, 서울분들이다면 고민하겠죠 음. 그러니까 서쪽에 좀치중돼 있는 어떤 직장과 생활권이라면 성도까지 춘 퇴근이 가능한 범위고 네. 그러니까 동쪽 예를 들어서 경기로 치면 남양주 그리고 이쪽에서 코도 넘어간다? 그건 음. 조금 아닌 게 되지 않나 음. 네, 그럼에도 남양주 사신분이 최근에 당첨된 적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생활권 중심을 생각하시라는 게 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이나 오산 같은 지역은 분양을 또 많이 했었고 음. 할 거예요 음. 근데 가점이 낮으신 당의 분들은 네, 뺑뺑이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음. 투자지역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이라서 송도를 굳이 고집할 필요 는 없는 지역들은 이제 당의 지역에서 분양이 많은 것들 음. 네. 네, 청약 전에 준비할 사항들 네. 뭐가 있을까요? 어, 송도는 중대형이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 85제곱 이하만 넣으면 안됩니다 음... 네. 웬만하면 135제곱 이하까지 해서 네. 서울은 1000만원, 네. 인천분들은 700만원, 경기분들은 400만원 정도 넣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자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이죠? 거주지 기준 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민등록상 등본에 있는 곳 기준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도의 추락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이때가 기회다 네. 이때가 기회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자 대표님 월령이모모의 채널도 있습니다 구독구독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희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epped in sweet confection. I need you, r my sugar. I'm pleased as punch. Whether spiked or sparkly, you make me tipsy and b u b k y If you're dessert, I want t h t